했지만 무려 예술 세계단은 상승하며 기적의... 63계단? 진짜 대박이다. <웃음> 팀이 육해에서 이게 큰일인 건또 처음인 것 같아요. 얘네가 <웃음> <내 눈에가> 잘하는 구나한명 <웃음> 하면 잘 살리고 있는 것 같아. 오케이, 오케이. 잘했어, 잉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미안한데 초연아 너무 과해. 초연아 너무 과해. 솔직히 얘기하면 보는데 약간 부담스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눈이 가. 아름도 안 돼. 춤도 몇 박자 빨라. 노래도 박자도 안 맞아. 그때 랩도 해. 그때 센터야.